안녕하세요 저는 데일리그라인드의 조광훈이고요 오늘 반스코리아팀의 플랭스 소나기 시사회에 와있습니다 더콰이언 리프의 진엽 씨를 모셨습니다 기분이 어때요? 아 오늘 참 그... 훈련하고 기대되고 불안하고 그러네 출연해준 친구들 우리 반스 팀 멤버들 너무 고맙고 어 다들 한 번씩 다쳤는데 그거 말고는 정말 너무 잘 끝나고 잘 시작하고 잘 끝난 것 같아 고마워 For Sunagi, it's our one year video Jin Yap, Quietly directed and filmed with his, with his team Been really awesome to just skate street for six months and Let the new guys come through uh, Eugene and Juwon And also have the, old, the older team involved uh, Yeah, I'm really looking forward to it It's gonna be awesome Who are you t o s t excited t a y Juwoni is the most e i t e d How do you think w o n i is e most b e a i f u l Max3 c a you win? Who are you the most excited today? I'm the most excited for Juwoni. I'm the m o t t o n 주원이가 안 괴롭혀? 아 이건 말로 못해요 주원이 봐 오늘의 주인공 은주원을 모셨습니다 진엽이라 아니면은 영민이야 아 형. <웃음> 파트를 만드는 각오에 대해서 한마디 각오 같은 거는 솔직히 생각 안 해봤고 그냥 만들면서 욕시, 제 욕심이 더 컸어가지고 원래 채워야 되는 분량보다 훨씬 더 많이 채웠어요. 원하는 뱅어를 타지 못한 채로 데드라인이 끝나버렸는데 그래도 나름 만족하는 파트가 된것 같아요 같이 해준 최유진 놈이 땡큐 다음 연도에도 함께 하자 인터뷰에요? 어. 소나기 소나기 소나기. 저는 진협이 형이 제일 기대돼요 본인도 파트에 나오지 않아요? 아저뭐 하나 있나 그럴걸요? 예. 자, 짧은 거난 예. 그걸 제일 기대하고 있어 <웃음> 오늘의 주인공 중한명 안대근을 모시겠습니다 이번 파트를 어떤 각오로 임했어요? 작년에 하고 싶었는데 못했던 것들을 이번에 할수 있는 기회가 돼서 좋았던 것 같고요 이번에 아쉽게 못한 것들도 많은데 그런 걸또 내년에 할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동시에 들어서 네. 뭔가 즐거우면서 아쉽게 끝난 프로젝트였던 것 같습니다. 더니다 <People> <목소리> <저희는 너무 좋습니다. 웃음> 저희 첫 번째 <웃음> 비디오 소나기 재밌게 봐 주세요. 감사합니다. <웃음> 이2 9번타 아, 드립니다. 자켓이란 네99 99번 타 아, 드립니다. Hey, who's got the best part? All of them. Everyone. No, don't lie to me. Who's uh, got the everyone. best part? No, seriously, seriously, okay. seriously. Who struggled the most in this video? I think Dagon. I think Dagon. I think he really wanted to go further from what he did before, yeah. I think he had the, uh, yeah, he, he battled the most in that sense, yeah. What's y o u 에 가장 마음에 드는 라인 a 월리 했던 게편집도 아쉽습니다. 나중에 다른 비디오에서 만나요. <웃음> 크레딧에 올라간 그거를 탔어야 되는데 못 타가지고 스케치해서 아쉬워요. 난 네. 탔다고 봐. 응, 근데 브라이언이 스케치해서 안 된대. <웃음> 나도 잘렸어. <웃음> 안 대근이 진짜 멋있어요. 안 대근이 안 대근이 퀵 피트 빠른 발, 빠른 발, 둘나 빠른 발. 그게 얼마큼 어려운 스케이팅인지 모르는데 팔만 안 나갔으면 아마 한두세배더 멋있는 거 뽑아낼 수 있었겠다. 진짜 멋있었어. 꼬부기가 원리를 해서 어. 그높더 높은 렛츠 에피디 하는 거가 깜짝 놀랐어. What the fuck? 어, 주원이가 스위스 프론트 사이드 플랩을 하고 음, 그런 어. 다음에 레귤러 프론트 사이드 플랩. 나둘다다 다 한다. 와, 씨, 존나 멋있었어. 소나기 존나 멋있었어. 주원이거 봤는데 어, 걔가 트레를 했었거든요, 저번에는 거기에서 하드플립 보고 놀랐어요 앞으로 대한민국 스케이트 보딩이 더 발전되고 더 재밌게 탔으면 좋겠어요 행복하게 보드 타요 행복합시다 <웃음> 또 다른 주인공 저 빨리 끝내죠 내년 계획은? 군대로 갑니다 제 2탄을 시작하러 What I really liked was how all the support for the local skateboarders. Everybody's cheering. Yes, yes, right. When the local heroes come up, I love it. I love that. Very good family vibes here, and I just really like how everybody's supporting each other. Really lovely. Ah, 오늘 못 오신 분들한테는 어좀 서운하고 하니 유튜브로 봐주시면 고맙겠어요. 그리고 어. 오늘 이렇게 반스가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주고 너무 좋은 기회를 만들어 주셔가지고 앞으로 이제 저보다 다음 세대 그리고 그 다음 세대 그 친구들이 음잘 타고 잘 찍고 잘 올리고 잘 했으면 좋겠어요. 다. 고마워요. 내년에 봐요. 반스코리아의 플랭스 소나기 시사회는 이렇게 마쳤고요. 오늘부터 반스케이트파크를 반스 2월 9일까지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모두들 반스케이트파크에서 만나요.